마음이 안 좋죠. 자식들을 갖다가 누가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자식들이 어딨어요? 키우고 싶은 사람이.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추운 날에는 목욕하는 게 싫어지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. 싶다가 동생 걸릴 것 같은 느낌. 감기 걸릴까 봐 그럼 또 병원비가 또 하루 드니까. 옷도 못 사주지 맛있는 거 사달라는 것도 못 사주지 하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애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지도 심지어 아빠는 저희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걸 안 도와주니까 아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더 힘든 것 같아요